이 상태를 통으로 저장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. 파일 가서 세이브를 지금 뭐 전체 컨트롤했으니 했으니까 익스포트 가서 세이브 포 웹을 한 다음에 저 얘를 프리셋을 JPG 하이 정도 맞춰 주시고요. 그리고 퀄리티는 지금 얘가 257K 정도 나오는데요. 어, 화면을 한번 보세요. 보시고 이 퀄리티를 뭐 조금 올려야 되겠다. 아니면 낮춰야 되겠다는 여러분들이 보고 결정하시면 되는데 80으로 올려도 한 380밖에 안 나오거든요. 근데 이, 이거랑 아까 60으로 했을 때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음, 이미지 별 차이 없는데 하면 용량이 작은 게 좋아요. 자250정도로 보고요.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이거 꼭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. 요거는 어, 수업 시간때 설명을 드렸죠. 이걸 체크를 해야지 어, 화면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미지가 짠 나타나는게 아니라 뭐라도 조금 보이면서 서서히 이미지가 올라오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인터넷이 워낙 빠르니까 어, 크게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이걸 하면 조금 그 성질 급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미지가 안 떠서 여러분들 페이지에서 나가버리는 그런 불상사를 마다, 막아버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세이브를 한번 하면요 자 데스크탑에 그냥 저장을 할게요 통으로 저장이 될 거예요. 통 이미지로. 자, 여기 통으로 지금 봅시다. 예, 여기 통으로 하나 나와 있죠. 그렇죠? 예, 이렇게 저장이 될 거고요. 통 이미지로 저장이 될 거고. 얘는 용량이 예, 제가 맥킨토시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. 예, 245 정도가 이렇게 나왔죠. 예, 그렇게 큰 용량은 아니거든요, 얘가. 자 그럼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또 하나는 이미지를 조금 더 잘게 자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실제로 지금 이게 전체 그 상세 페이지의 디자인 인데 그 중에서 요만큼만 지금 우리가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 라면 이렇게 굉장히 길어요 예 네, 굉장히 긴데 이걸 또 통으로 올리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네, 그래서 이거를 다 커팅을 해서 낮장의 이미지로 만든 다음에 연속적으로 스마트 에디터에서 업로드 를 해주시는 건데요 어, 낮장도 이게 보면 이미지 설명 이미지 또 설명 이게 한 그룹 한 그룹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이한 그룹도 또 자잘하게 잘라 주시면 어, 상세 페이지 의 로딩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어, 화면에 우리가 디자인 작업할 때그 레이어, 가이드를 잡는다고 이렇게 쭉 쳐놨던 이런 것들을 다 지울 거예요. 비유 가서 클리어 가이드를 한번 눌러주시면 싹 깨끗하게 없어집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가이드를 이렇게 이런데 놓지 마시고요. 이렇게 공백과 공백 사이 부분 이 있죠? 예, 작업의 어떤 경계선에다가 이렇게 놔주시고요. 여기까지 다 됐으면 자 툴은 크롭 툴 속에 슬라이스 툴이라고 있어요 얘를 선택하시고 원래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잘리는 영역을 잡아줘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이 툴을 선택하고 툴 선택하고 툴바 옵션에서 슬라이스 프롬 가이드라고 선택을 하시면 가이드를 기준으로 잘라주는 기능이 있어요 자 눌러주면 자동으로 딱딱 맞게 잘라줍니다 자 컨트롤 s 이 상태를 저장 한번 하시고 파일 메뉴에 가서 익스포트 아까와 똑같이 세이브 포 웹을 하시는데 아까하고는 조금 다른 상태가 돼요. 이렇게 잘려있는 것들이 보이죠? 그러면 얘네들이 낮게 이미지로 다 잘릴 겁니다. 프리셋은 JPG 하이 선택하시고요. 퀄리티는 뭐 크게 안 중요하죠. 80이든 60이든 뭐큰 이미지 차이가 없으니까. 그리고 중요한 거는 프로그레시브를꼭 체크를 해주시는 거. 자, 이 상태로 save 버튼을 누릅니다. 자, 파일명이 똑같기는 한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게 얘네들은 폴더를 이미지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미지를 저장을 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굳이 제가 안 바꿀게요 어, 같은 위치에 저장하면 더씌우기가 되겠죠 좀 전에 저장했던 거랑 자 그리고 All Slice가 꼭 선택이 돼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의미 없어요 자 저장 누르시면 뭔가 끝났습니다 자. 포토샵 잠깐 내려놓고 확인해보시면 이렇게 이미지라는 폴더가 생기고요. 이 이미지스 폴더 안에 보면 방금 우리가 잘랐던 이미지가 하나 둘셋넷 이렇게 일렬번호가 다 먹어서 저장이 돼요. 자, 얘네들 총네개잖아요 이거죠. 그렇죠? 네개인데 얘네들을 정보로 한번 볼게요. 이네개의 정보가 지금 여기 보면 용량이 48, 74, 74, 57인데 이걸 합산을 하면 좀 전에 통으로 저장했던 이미지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런데 얘네들은 개별로 어, 상세페이지에 올라가기 때문에 웹, 웹에서 여러분들 상세페이지가 스마트폰이든 아니면 뭐 p c 든 웹브라우저에서 로딩이 될때 한꺼번에 동시에 여러개를 빵 하고 날려버리거든요 서버측에서 그러면 큰 이미지 하나가 뜨는 것보다 이렇게 잘라진 이미지가 낱개로 뜨는 것들이 낱개 자체는 용량이 작으니까요 합계는 조금 더 많지만 조금 더 이렇게 빨리 띄울 수 있는 이게 요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 여기까지해서 저장이 되시면 이런 나중에 상세 페이지에서 스마트 에디터로 하나, 둘, 셋, 넷 순서 맞춰서 그냥 이비지 등록만 하시면 되게 효과를 많이 볼수 있는 저장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자 여기까지고 해서 디자인 실습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동영상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